가 아픈 건 그대 때문이죠 이런 내가 밉진 않은가요 날 뒤돌아서는 그대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어 눈물이 나네요 이제는 다 소용없다 말해도 저 기억 넘어 멀어지던 넌 자꾸 날 찾아와 그대는 된장찌개를 좋아해 김치찌개를 그대가 좋아하던 모든 게 잊혀지지 않아 그난 사랑 그 한마디 끝내 전할 수 없는 거겠죠 그대가 없이 하루의 마지막은 항상 그리움에 묻혀버린 이름 오, 나도 모르게 흘러내려요 이 눈물들을 나 이제 어떡하 너무 아련하게도 자꾸 날 찾아와 그대는 여기 서 있겠다고 끝도 없을 그리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날볼수 없어도 나를 사랑했었나요? 그럼 이러지 말아요